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오랜만에 셀프젤네일 영상인데요 오늘은 요즘 유행하는 치크네일을 해볼건데 진짜 셀프젤네일 입문자분들을 위해서 완전 기초부터 준비했으니까 재밌게 봐주세요 먼저 시작하기 전에 셀프젤네일 집에 하시더라도 이런 다이소 박스 같은 거 사셔가지고 여기 안에 간단한 케어 도구들, 뭐 리무버, 요 니퍼 이런 것들은 이렇게 정리해두시면 은 매번 할때 엄청 편하거든요 그리고 쿠팡 램프뭐 샀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저는 이거 샀는데 어, 되게 저렴하게 샀는데 잘 구워지고 시험도 이걸로 무난하게 잘 합격을 해가지고 이렇게 시간도 선택할 수 있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손톱 상태가 되게 안 좋은 편이긴 한데 일단 큐티클 리무버를 이렇게 소스통에 소분을 해가지고 키친타올을 이렇게 깔아준 다음에 큐티클 리무버를 손가락에 골고루 적셔줍니다 이렇게 해야 큐티클이 잘 불어나면서 나중에 제거하는게 되게 쉬워지거든요 이렇게 아프지 않을 정도로만 위로 긁어 주시면서 루즈스킨도 한번 더 밀어 주시고 조금 잘 안된다 싶으시면 두세 번씩 더 뿌려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물티슈로 잘 닦아준 다음에 니퍼로 이뿔려진 큐티클을 앞으로 뽑아낸다는 느낌으로 잘라내주시면 조금 더 쉽고 깔끔하게 제거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너무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고 우리는 셀프 젤네일 하는 거니까 딱이 정도만 해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는 우드 파일로 손톱 모양을 만들어 줄 건데 처음부터 스퀘어나 오벌형을 하는 것보다는 도전하기 쉬운 라운드형을 추천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다이소에서도 살수 있는 이런 샌딩 블럭으로 거스러미를 제거해 주면서 손톱에 스크래치도 한번 내줍니다 그 다음에 아세톤 묻힌 손으로 깨끗하게 닦아주고 제일 중요한 게이 베이스 젤인데요. 베이스 젤을 좋은 걸 쓰셔야 위에 다른 컬러 젤을 싼걸 쓰셔도 유지력이 좋아지거든요. 이런 시럽 젤 같은 경우에는 한번 올리고 한 2-3초 기다려줘야 평평하게 잘 퍼지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구워줍니다. 다음에 포인트 컬러를 가운데 콕콕 이렇게 올려준 다음에 묽은 클리어젤을 붓에 덜어서 경계를 이렇게 살살 풀어주세요 그리고 먼지 같은 게 묻지 않고 깔끔하게 하려면 이렇게 한번 컬러를 굽고 바로 아세톤 묻힌 손으로 닦아주시면 됩니다 조금 어색하고 이상한 부분들은 여러 번에 올려주면서 반복해주면 더 자연스러워 지거든요 조금 더 디테일한 느낌을 주고 싶으면 중앙에 더 짙은 컬러를 올리고 똑같이 탑젤로 경계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손톱 표면에 이렇게 삐져나온 게 거슬리시는 분들은 나중에 탑젤 을 올리기 전에 파일로 한번 정리를 해주면 되니까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머지 손가락도 똑같이 반복을 해주시면 되고 요 정도만 해도 되게 그럴듯해졌죠? 치크 네일이 너무 심심하다 싶으시면 이렇게 엄지 반만 색칠을 해 주신 다음에 이런 실버 라인젤로 십자가 모양이나 뭐별 이런 걸 그려주셔도 되게 귀엽거든요? 이런 라인 긋는 게어렵다면 클리어 젤을 우드스틱에 묻혀가지고 살짝 떨어뜨리듯이 무겁게 올려주면 귀여운 덩어리 네일이 나오거든요? 마지막으로 탑젤을 발라줄 건데 영역이 튀어나온 부분이 있다면 탑젤 전에 우드 파일로 갈아주시고 탑젤을 얹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두번 정도 꼼꼼하게 구워주고 나면 은 셀프 치크네일 완성인데요. 저는 조금 똑같이 하면 재미없어가지고 양손 디자인을 조금 다르게 하는 편인데 이런 클리어젤이나 실버젤 이거 두 가지만 활용해도 되게 다양한 디자인이 나오거든요. 셀프젤네일 어려우셨던 분들은 진짜 쉬우니까 한번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